고양시를 아세요? 고양이요? 네. 네. 고양이랑 인사가 되냐 안 되냐로 나뉘죠. 일산요, 경기 고양시 쪽에서는 그 제일 뭐 싸움에 세다 이거는 팩트라고 봐야 되나요? 인사가 되냐 안 되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면 좀 넘어서 <웃음> 그 이상이죠. 싸움을 잘한다 안 된다 이런 평가에 논란의 중점에 있는 사람 아니고. 아 종비 음. 텁에 혹시 일산 송곳이라고 혹 아시나요? 6. 일산 송곳 오, 180, 백8 0 나무냐 남의야, 마야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수은 수상 명험이 어딨냐? 전국대회를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1등 일산 송곳이 XX를 나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고영우 아, 그럼 고영우 가 훨씬 더 위의 사람이다 이거 만안 되는 거죠? 아예 다른 차이가 있는 일이 지금 이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도 아, 정도 아 그래도 여기까지도 얘기가 돼요 성인 이야기가 되아 혹시 이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 좀부게요다 알만한 일화라고 하면은 x <목소리> 가 가지고 노래방에서 그쪽 사람들도 건자들인데일대일로 싸운 거? 아일대일이요 네, 1대 <목소리> 사람들은 거의 다알것 아, <목소리> 같은데 그러면 뭐 이겼나요? 그래서 게임 대 거? 뭐? 당연히 이겼으니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일산에 유명한 격투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싸우지 뭐예요? 냐면 당연히 일산의 에 맘보스, 전호지뭐이 XXXX의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빼겠죠 격투기로 하는 그분들은 밝은 조명 안에서 대중분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경기를 떼는 분들이고 그냥 소리만 다른 거예요 보통은 뭐, 토톡 한다고 하면 내가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거 없이 날바닥에서 뭐 실전으로 갈까? 그럼 저는 고영원한테 갖고 같은데요 아... 비유를 안 봤을 때는 해 드릴게요 호랑이랑 상호랑 사에서사가 누가 있어? 호랑이가 갖고 있겠죠 상호는 상호랑 모으는 거니까 바닥 근데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제 아 안에서 예. 얘기하시죠 음, 음. 어. 자기소개 한번 좀 어, 저는 25살 고영웅이라고 하고요 고양시청에서 운동복싱선수로 운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조그한게 일장이랑 복싱장 그리고 카페랑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98년생 네네. 아, 믿기지가 않네요. 아, <웃음> 젊은 나이에 자 대성하셨네요. 아 아니 그 아. 열심히 해서 그냥 옛날부터 이 센터도 네. 뭐 거의 무슨 궁전 같이 저는 아, 네.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 보는데 네. 특이하죠 센터 컨셉이 특이하고 아. 어 옛날부터 이런 큰 독채로 일장을 하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 상가에 그층 임대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아. 네. 옛날에 이제 복싱장 하면서 좋은 직원들 만나서 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컨트롤 하신다는 뭐 시합팀 실업팀... 네네고양시청에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복싱 선수 활동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랑 수고 살 때까지는 조금 하다가 이제 지금은 복싱 선수로는 막 아... 운동을 옛날처럼 막 하진 않습니다. 그냥 웨이트만 좀 가볍게 하고 아... 어 그래도 그럼 시, 시청 시합팀이면 그러면 저 학교 엘리트 체육을 복싱을 하신 거네. 요네 네. 그럼 권투 말고는 다른 종목은 네, 다른 종목은 뭐... 아니었어요. 아... 혹시 그 야차 클럽은 뭐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야차 클럽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좀 뭐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뭐 제가 운이 좋으면 이기는 거고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고 운이 안 좋으면 또 진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젊은 나이신데 어우 이게 그러면 좀 어두운 쪽에 역시 어, 아니 아니요 그런 건 하나도 아니고요 네. 지, 옛날부터 좀 집이 좀 어려웠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만 하면서 스무 어... 살 돼서 이제 일하고 막, 돈, 막 돈을 막돈 엄청 모았어요 안 쓰고 뭐 그냥 힘들어도 그냥 별로 막 핑계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음... 스타일이라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음... 네. 여기가 카페고 음. 제가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식당 이런 거다 판매해요 샐러드랑 오. 판매해서 여기 유산소 이있 유산소랑 스트레칭 좀해아 이거 선생님들이아희아 트레이너분이 몇 분이 한일7명 아, 있어요 7명 어. 퇴사, 아. 아. 3명은 여기도 그냥 웨이트장만 따로, 따로 해놔서 여기, 여기 그 대표님 위치가 어디죠? 마두동 일산동구 마두동 칠산이에요 여기 몇평이냐면요 그 여기가 한 지하까지 있어가지고 한 이백 평 정도 아, 지하도 있어요? 골프장 네, 위치 3층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손님들이 있으셔서 들어가서 찍으시거든요뭐 아... 아... 애견 이런 네. 건가요? 이게... 세톡 구경 잘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또좀 들은 게이좀 이 일산 쪽에서는 네. 전설이라고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 조금 죽은 학교 음. 때 사고는 치긴 쳤지만 과거는 네. 뭐 옛날에 조금 많이 사고 쳤죠. 근데 뭐다 좋은 동생들이고 형들이지 막 이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야아치들처럼 지금 막뭐범법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네. 놀긴 놀았는데, 이제, 네. 운동하고, 운동 배우니까, 아. 어 확실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네. 복싱을. 근데, 운동 배우니까 그냥, 그러고 다녔던 게, 어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고 안 치고,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특기라고 하실 만한 좀, 게 있으시다면, 저희 야샤클럽은, 아다시피, 박치기도 되고, 네. 싸코킥 스탬픽킹 뭐 그런 거에 어떤 뭐 일부 진짜 다치는 기술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자신 있는 좀 특기라든지 어뭐 타격은 그래도 잘하고요 근데 어... 그라운드도 웬만하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배운 적이 없으시면 그냥 이런 태클 같은 거에 대책이 없으실 텐데. 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유도부 나온 애들이 몇명 있는데, 걔들 중에 아 장난으로 아 몇번 해봤는데도 어, 막잘안 넘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나오시는 분도 분명히 다 자기 동네에서는 네. 다주모에 자신 있는 분들이고 뭐, 뭐 그런 분들일 텐데 상대에 대한 좀 메시지? 다 네. 각오? 뭐, 뭐, 간단하게 그분한테. 음. 어, 음.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경기니까 재밌게 서로 안 다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드시나 해서 홍삼이줄 알더니 녹용 드시네요. 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약을 홍삼 먹었는데 좀더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녹용 제품이 더 네. 뭐, 섭취하고 네. 있요 오 괜찮아요 근데 운동할 때 먹으면 편하고 갖고 다니기도 어 운동하고, 운동하기 전에 짜 먹는 고거어 저도 그러니까 녹용은 막큰 한약 봉다리 막 그런 거 생각했는데 어 되게 국제 편사 이 제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으로 만든 제품이라 믿고 어. 사 먹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예. 그냥 간단하게 짜 먹기도 편하고 음. 그래도 아 지금 봐도 돼요? 네네 네. 어우, 짜먹기 편하게 예쁘게 나왔네요 네, 네, 막, 네.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편해서 좋아요 아... 운동하면 회복도 금방 금방 되죠 아...